안녕하세요 킹커입니다 이전에 씬티크 프로 16 버전 스탠드를 구입하게 됐었는데 이사하면서 잃어버려 가지고 또 다시 살까를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너무 비싸가지고 어 대체 상품을 찾는 결과 외국 어 유튜브 하시는 분이 어 대체 상품을 하시는거 보고서 저도 바로 검색해 가지고 구입하게 됐습니다 어, 와컴 액세서리 같은 거는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어, 11만 7천원인가 그정도 한것 같아요 그것도 다시 사기가 너무 아까워지고좀더 음, 이제 저렴하고 튼튼하고 제가 원하는 각도를 구부릴 수 있는 그러한 제품을 찾게 됐습니다 원래 용도는 노트북을 걸치는 스탠드고요 굳이 뭐신티코도도 이제 얹혀가지고 할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어.. 구입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디자인으로 되어있어 음.. 무게도 가볍구요 그리고 어, 웬만한 6kg짜리 그의 노트북도 건질 수 있다고 하니까 뭐 신티크는 뭐, 뭐 3kg 이하 정도 되는 것 같아서 별 무리 없어가지고 어.. 구입하게 됐습니다 지금 보이는 거는 그 별도의 그스티커고요 구입하면 이제 별도로 이제 또이게 주는게 있습 있습니다 어요있 저거는 왜 붙였냐면 아 키보드와 이제 그 스탠드의 그 쇠의 마찰소리가 너무 싫어가지고 저거를 이제 임시방편으로 쿠션같은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 붙여놨습니다 그러면 긁는 소리가 안나고 음 기스도 안나겠죠? 저런 식으로 밑에다가 놓고서 위에다가 신티크를 올려주면 환상의 조합이 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세팅한 모습이고요. 샌드 어, 위에다가 신티크를 올려놓고 바로 밑에 스티커를 붙여놓은데 키보드를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최단 거리로 이제 작업할 수 있게 바로 밑에는 키보드 바로 위에는 작업 공간 그리고 모니터는 그... 저거 갑자기 팔 이름 생각... 생각이 안 나요 어... 앞에 저 이제 모니터가 이제 걸려놓은 것은 이제 이미지를 띄어놓고 보면서 자료 찾거나 하고 실제 적인 작업은 씬테이크에서 하면 굉장히 그... 좋은 세팅이라고 어... 보고 있습니다 <웃음> 어, 여러분도 뭐이 방법도 나름 제가 추천하는 방법이고요 어, 단점이라면 작업을 하다 보면 조금 에 떨리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래도 스탠드가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 아니긴 한데 어, 바닥에 이렇게 밀착돼서 고정된 게 아니라서 아무래도 어, 펜을 이제 그리다 보면 조금 떨리긴 합니다 크게 신경, 보이는, 신경 쓰이는 부분은 아니라서 그냥 참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나머지야 뭐 다른건 없고요 이제 원하는 스타일대로 어저 상태에서 좀더 이제 각도를 내리거나 뭐 위로 하거나 아예 바닥에 높일 수가 있는 것까지 됩니다 그래서 뭐 스타일대로 뭐 자유자재로 어 각도 조절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싶고요 어 그리고 튼튼하고 어 추천하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